방송 분들을 네. 대상으로 하시는 응. 브이로그를 하시는 건까 네, 하루 하루 그냥 일과 공간이에 네. 네. 하루. 형 아, 그등 운동하고 나 가슴에. 맛있게 도와줄 거야. 내가? 어, 널? 예, 네. 아 도와주면 한 좋지. 두, 두 개를 더할수 더, 더, 더, 더. 그때부터 아닐 네 아닐 거거든. 네, 그때부터 네. 1 2 12 12 개. 12개 그냥 끝끝끝 여기까지 여기서 네, 여기서 네 거야. 세 개. 아내 네. 거. 아 <웃음> <웃음> 내꺼 <거? 웃음> 혼자했다 그렇게 까하겠어 다시 <웃음> 안내라! 우리는 엔톨까지 정해졌습니다. 그것도 스타디움. 스타디움. 어, uh, 화이 right. right. 오늘 우리는 지붕까지 뚫어버려. 핫도 빗이 지붕 고 발을 기울어버려. 공연이라서 체력을 네. 잘 분배해야 한다. 첫날에 너무 막 오버 텐션되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져. 또 필리핀 캐럿들의또 뭐 텐션이 엄청 좋을 거라서 긴장은 미치요 너도 나도 안전한 공연. 오늘 공연장에 가족분들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오셨는데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분다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를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오늘 할머니들이 눈 이렇게 머리를 내리면 저못 알아보실까봐 머리를 오늘 좀 시원하게 올려서 할머니 저 디노예요. 아저찬이예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오늘의 디노의 TMI. Thank okay. you. I'm um. not 부담 여기서 부담 부담 준영 첨부터 끌어줘 가자 아, 여기지. 딱 여기지 딱이 자리 그냥 l e t 아 여기 두번 고정했잖아 오늘 첫 번째 끝났어 자 다시 우리가 부담 잊지 말고 부담 이지 말고 태가자 같이 잠깐 잠깐만 준영 근데 이 느낌 너무 부담 가았어 조금 더 리드 해줘야지 이거 오늘 부담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거 부담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은준이 많이는 사면 시할까요 오케이 하나 이거 그대마 Ay, ay, ay, ay, ay. 네. 라. 응. 네. 라. 라면 먹으러 갈까? 야야에 야야야야야야야야. 한을리라랄라리 가자. 하나, 둘, 아, 하나, 둘, 셋. 응. آ, eh, 여러분, 내일 봐요. 내일. 힘내겠습니다 안녕. 안녕. Good morning everyone. 그 마닐라 2회차 리허설 <목소리> <목소리> 꿈에서 어제 꿈에서 더스틴 비버가 한국말을 할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국말로 한국말로 개꿈이라고 하는 다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네 힘내고 구나삼면 화이팅이다 네! 삼 화이팅! 라면 네! 형님! <웃음> 나는 <웃음> 공연2인데 <공연이> <웃음> 뭐가 3라는 거지? 다면 네, 화이팅이다 뭔가 기분 나 I 뭐, 가힘이 나. 아, 아, 어? 이런컨것 네. 같지 않아요? 이 <웃음> 네 대화에 참여한 건 마냥 <목소리> 아, 진짜. 뭐, 뭐 하자. 어, 우리 가 없나? 아니, 이번에 형이 웃어 본래? 내가... 사사사한데 형이 더 크고 어, 어? 어 이게 참. <웃음>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웃음> 내가, 내가... 웃는 을 잡을 때. <웃음> 그래, 그렇게 하면 내 캐슬이니 는데그리고 내가 형을, 이번에 내가 <웃음> 형할 있겠... <웃음> 졌다, 졌어. <그래서> 이렇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아니면,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웃음> 이렇게 하면 가능 어, 괜찮은데? 어? 쌤, 에? 네. 이하다가어떻뭐 넘어졌지? 하고 뭐, 니가 빨리 뛰어와야겠는데? 그렇지. 지났습니 아아아 아, 정말 에너지가. 네, 아, 와, 미쳤어요 그냥. 그냥. 터져버리고 그냥. 정말... 인이어를 쫓고 나오고. 네. 저희 아, 캐럿들이 노래도 <웃음> 너무 잘하고 너무 춤도 너무 잘 그래, 추고. 그래, 진짜 너무너무 그래. 너무 재밌었어요. 역시 아, 아, 마닐라입니다. 아, 어제 실패한 3행시조슈아 가시겠습니까? 네. 도겸이 갑시다. 오늘 아, 제가 마닐라. 네. 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배고픕니다. 하나 둘 셋. 일. 릴라 릴라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요 오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라면도 먹고 싶지만 소주! 맥주! <웃음> <웃음> 소주!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러면 또 어. 나중에 차이 쳐서 <웃음> 아, 아, <웃음> 어, 아, <웃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형 목표였나? 그리고 마지막 진짜 도겸 <웃음> 목소리 때문에 인연 인여... 숙배에 살아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심심하잖아 심심해하그 이제껏 박자에 맞춰서 네, 어안하는 <웃음> 아, <진심으로>, 아, <웃음> 아, 드리고 싶습다 아, 같이 고 가면서 말고 가면서 말고 가면서 말고 가면서 말고 가면서 말고 가면서 말고 가 말고 가 말고 가면서 말고 가면 말고 고 가면서 말고 가면 말고 진심으로 사랑면서는말씀드리고싶습니 말고 가말 말고 치기가 제일 잘 외워져요. s t t you c a l e s t at o a 순간 너의 빛으로 y shoot 감독님 이 노래 올릴 게요잠시만요 오늘 약간 요톤 이 음정으로 려서 다시 할게요. 자, 감독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불러야 노래가 나옵니다. 진지한데 I'm sorry. Okay.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아 정말 시간이 이야, 와, so fast. Fast. 아, 아, 정말 빠르게 너무 빨라요. 맞아요. 정말 저희 4년만, 3년만에 왔났네요 3년 좀 넘었죠? 2년 그치. 만에. 2년 4개월? 2년 4개월 정도. 와거기 뭐 그렇게 되기는 했어요. 거의, 뭐뭐 3년? <웃음> 거의, 거의 3년이죠? 3년 3년인데. 3년인데. 아, 아, 거의 3년. 네. 느낌으로 3년이었어요. 둘.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너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저희가 세트 리스트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 춤이고 이제 지역을 또어지고요 지금요? 한국 한국 부시요 미주 열두 지역, 동남아시아 일곱 지역, 일곱 지역. 네, 그럼 총 스물 한 번. 아,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많은 아, 곳을 돌아다녔다. 훈련하는 느낌도 잘. 근데 전 유럽 같은 느낌을 할까? 빨리 지나가는 거기도 하고 시계. 네, 시간 아, 빨라. 아, 아, 아, 아. 아직 저희 투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더 열심히 힘을 내야 될 겁니다. 정말 아, 아, 잘하고 이쯤 되면 싱가포르 성민 씨를 준비하는 있을 퍼터에 민규와 가자. 아, 이번에는 민규가. 왜냐하면 나는 많이 했어. 준비했네. 하나 둘셋시 싱가포르에 3년 만에 왔어요. 하나 둘셋가가 가. 가. 가. 갈 때가 된것 같은데. 갈, 갈 때가 제가 또 하나 둘셋 퍼올라 퍼 저는 재밌었는데 <웃음> 반응 별로 좋지 않아. 요 갈까요? 오케이 아니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인사드리고, 네, 네. 네. 저희 또또 호텔로 들어가시나요? 배부분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내고, 지금까지 세븐틴 였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캐럿 고마워 세븐틴 캐럿, 짱짱, 믿었스